40도는 되지 않을까? 40도에서 150도로 40도. 해가지고 40도 이상 되면 말도 안는거 자 안녕하세요 엠소 정승윤입니다 어, 이곳은 지금 현재 어, 파주에 있는 대원효성아파트입니다 지금 요번에 지금 처음 한 솔루션이 어, 이 전기차 충전소죠 여기는 이제 급속충전소가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어, 전기차 안전충전 솔루션을 이제 대한민국 1호입니다 이 전기차 안전충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그한 1년 정도 전에부터 준비를 해서, 아 지금 현재 이 1호로 지금 설치를 했고요. 아 요거 충전소,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들어갈 건데, 여기서 이제 그 번호판이, 어 색깔이 이제 하얀색이나 뭐 다른 색깔이면, 아 여기 지금 NDS 솔로를 썼습니다. 단독형 IP 월이죠. 여기 보면 브라켓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, 이건 뭐 아마 좀 차후에 뭐 개선이 좀될 겁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방송도 나오고 여기 이제 문구도 이제 좀 이렇게 띄울 겁니다. 아직까지 문구는 지금 안 띄워놨는데 문구를 띄워서 아, 이곳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이니 아, 일반 차량은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. 이런 안내 문구도 하고 아,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도 이제 실시간 나올 겁니다. 온도가 실시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직까지 캘리브레이션, 그러니까 조정을 안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더 이렇게 좀 메인단에서 좀 좋게 나오면 테스트 영상이나 이런 것들 을 가지고 해서 어, 영상 업로드 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